네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 콩콩 입니다 2월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2월 28일 어, 2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고 오늘도 어,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보이는 인간은 오스틴이고요 아, <웃음> 어, 어, 쇼파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카메라를 아무리 조정을 해봐도 어, 잘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네, 냅뒀습니다 어 <웃음> 아, 우리 오티, 오스틴 선생님은 그냥 누워서 쉬는 걸로 하고요 네 뉴스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몸이 많이 아픕니다 네. 기운이 없어 보여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별 뉴스는 없어요 별 뉴스는 없습니다 자 그래도 몇 가지 추려봤는데 한번 같이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공포탐욕 지수 관련된 내용이고요공포탐욕 지수가 뭐 전날이랑 거의 같은 음,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뭐 차트로 보면은 별다른 어 가격의 변동 없이 어 횡보를 했다 뭐 이러한 수준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번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전에 탐욕지수가 상당히 많이 위로 올라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4,200불까지 갔다가 어 강한 음봉을 맞고 지금 약 3,800선에 머물고 있죠 3,800선에 머물고 있 있는데 어, 지금 며칠째 거의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700, 3,700 부근에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었는데, 아직까지는 좀별 반응이 없네요.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이때 화살표로 체크해둔 요 구간이, 요 구간들, 약, 어, 1월 초, 1월 8일, 그리고 12, 2월 말, 2월 말이죠, 2월 20일. 1월 8일, 2월, 2월 20일 이렇게 두 가지 구간에서 어, 탐욕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탐욕지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오실레이터 지표, 뭐 RSI라든지 아니면 MACD 어, 이러한 오실레이터 지표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 상당히 과매수 구간을 어, 형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어, 이후에 강한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위로 약간 회이크 준 다음에 여지없이 강한 음봉을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박스권을 그려 드린 다음에 이 박스권에서 어 아무래도 3월 내에는 이 박스권에서 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2월달이 지나고 이제 3월달 1분기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어 1분기 동안 이 박스권 안에서 놓으려고 하면은 아마 어이 그림이 비슷하게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이 안에서 좀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이박스권에 박스권의 바닥을 조금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지금은 좀 양봉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채널 상단까지는 가더라도 이 박스권을 한 번에 뚫기는 좀 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어, 일단은 일단은 이 박스권 안에서 어, 며칠, 몇한한달한달 어, 정도는 이 박스권 안에서 여기서 강한 매물 때. 강한 매물대를 여기에서 형성을 해 줘야지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지지 구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터운 구간에서 충분히 매물을 거의 한 세달 동안 이 구간에서 매물을 쌓게 되면은 이후에 어, 여기만 뚫고 가게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어, 1분기 동안은 조금 힘을 비축해 놓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 지금은 조금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지금 보면은 어제 한 새벽 4시쯤에 이 은봉 웨이크가 나왔는데 어, 지금은 저점을 종가 기준으로는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동일한 어, 저항 구간인 약3950 어, 3950불 선을 계속해서 어, 두드리고 있습니다 위로 가더라도 이전 매물 대 저항인 한 4,050, 4,050 정도. 그리고 4,200 유구간에서는 상당히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였고요. 공포타맥 지수였죠. 자,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소식인데요. 라이트코인에서 k p o 콘서트 기획사 파트너십을 체결했대요. 라이트코인으로 티켓을 판매한답니다. 굳이 라이트코인으로 살 필요가 있었을까? 어, 굳이? 자, 라이트코인 재단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k p o 관련 콘서트 기획사 CNU 엔터테인먼트 글로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어,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개최될 필드 k p o 콘서트의 VIP 티켓을 라이트코인으로 판매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k p o 콘서트가 열린대요. 누가 참석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코인마켓 기준으로 0.11% 오른 45.66달러에 거래되고 있답니다. 라이트 코인이. 그래서 라이트 코인이 원래는 결제, 어, 빠른 결제가 가장 강점이었잖아요. 라이트 코인이. 그래서 어, 그 강점들을 살려서 지금은 실용화 사례가 많이 좀 보여주고 있네요. 어,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실용화, 실용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어, 코인이 애초에 라이트 코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어, 라이트 코인이 이러한 실용화 사례를 먼저 좀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 차트를 한번 볼게요 라이트코인 차트 라이트코인도 이렇게 상향 채널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시를 해 놓은 선들이 있잖아요 어, 요구간. 요구간은 구간 상당히 강한 어, 저항매물 대 역할을 하는 선들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약 47.68달러에서 50, 50달러 어, 50달러 선 50달러에 47 달러에서 50달러선 이 가격에서 상당히 강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 안에서의 상단저항 그리고 이 중심선의 지지 이 구간에서 좀 움직임을 많이 조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중심선의 지지가 상당히 좀 강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금은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요 이 구간의 저항을 만약 에 뚫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그림을 좀 우려가, 우려를 가우려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채널 중심선이 곧, 어, 요렇게 생긴 헤드 앤 숄더 패턴의 목선이 되는 거고요.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어, 요, 머리와 목선만큼 빠지는, 어, 이러한 움직임. 결국, 채널 하단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어, 움직임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채널 하단에 가더라도, 가더라도, 이, 가기 전에, 40달러, 어, 40달러 부근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요. 어, 이 선을 어떻게 어, 활용을 할 건지 한번 어, 주의깊게 관찰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은 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라이트코인 같은 거, 120달러 120% 정도 상승을 한 다음에 140%까지 올랐네요 음, 140% 가까운 상승을 보인 다음에 한 16% 빠진 다음에 지금은 중심선에서 지지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이 채널 중심선에서의 이 흐름을 유지를 한다는 거는, 어, 이 채널 중심선 위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강한, 음,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는 거고, 밑으로 갈수록 약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어,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좀해석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이트 코인이었습니다. 라이트 코인. 라이트 코인, 케이팝. 와, 케이팝 가수, 케이팝? 케이팝이 이렇게 유행한가난 모르겠는데. 케이팝 가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케이팝이요? 네. 동방신기? 동방신기. 방탄소년단 말고 모르겠어. 근데 방탄소년단 애들 얼굴을 몰라. 이름도 몰라. 아, 노래밖에 몰라요. 아, 별로. 남자 아이돌 가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자 아이돌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 요그렇죠 네. 자, 다음은 목요일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일정인데요. 이미 시간이, 어, 아직, 아, 이미는 아니구나. 아직 시간이 안 지났죠. 어, 현지 시간으로 28일이기 때문에, 미국, 뭐, 이, 이쪽 서방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안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오스, 스텔라, 트론, 웨이브 어, 이런 것들 요 밑에까지는 잘안 볼게요 음, 밑에까지는 좀안 보고 요 상위 4개 어, 요 주요 업계 어, 주요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 일정들 맞춰서 차트들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을지 어, 차트를 한번 쓱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이오스 이오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EOS EOS는 음, 달러 차트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화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코인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EOS 그래서,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채널의 중심선 지지를 받고 있다 그쵸? 그렇게 죠그렇 음, 추세를 좀 강하게 이어가고 있고 61.8% 보다는 0.5%에 가깝, 가깝겠네요 네. 그래서 피보나치 0.5 대돌림의 지지를 어, 강하게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EOS는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5선에서 그 조정을 마무리하고 더 간다고 하면은 더 간다고 하면은 이제 정구점인 정구점인 4,700원, 어, 4,700원 부근까지 다시 어,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 0.5선에서 일단은 반등을 주긴 했는데 어, 어, 한번에 조정을 끝낼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워낙 좀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다이버. 어, 여기에서 한번 다시 4,300원의 저항을 받고 6.18선까지는 좀 가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가 강한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6.18선 부근까지 온 다음에 지지를 받고 간다고 하면은 어, 충분히 조금 더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업이 오늘 있다고 하니까 미업 어,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은 미업 이후에 엄청난 소식이 만약에 발표가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미덥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 미덥만 한다고 하면 가격이 무조건 올랐었는데, 어, 요즘에는 미덥에서 헛소리하면 가격이 더 떨어지죠. 음, 조심해야 됩니다. 자, EOS 같은 경우는 달러 기준 가격으로, 달러 기준 가격으로 바로 위에 4300원, 달러 아니죠? 원화죠 네, 원화, 원화 기준 가격으로 4300원의 저항, 저 그리고 0.5선인 3700원, 그리고 3400원의 지지 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건지는 아주 정확하게 방향이 보이지 않는데 어, 과매수과매수를 어, 보여줬던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한 번의 하락 파동이 한 번에 끝날 것같진 않아요. 어, 반등이 오더라도 한번더한번더 음, 영향을 받고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그렇죠? 어, 이거는 뭐 파동 파동 관점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 여기에서 만약에 5파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이제 상승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1파 2파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여기 조정받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5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 하지만 여기에서 어, 충분히 좀 파동이 많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음, 이렇게 한번더 내려 꽂을 수 있는 내려 꽂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그쵸 1, 2, 3 1, 2, 3, 4, 5, 1, 2, 3 이러한 소파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파동이기 때문에 그쵸 자 이오스, 이오스였고요 그 다음 아, 스텔라, 스텔라 관심있게 보고 있는 스텔라 스텔라도 행사가 있었네 스텔라 자, 스텔라 같은 경우는 어, 비트 차트로 좀 볼게요 비트 차트로 자약 2074토시에서 반등을 준 이후에 어, 반등을 한 여기서 한 어, 14% 정도 줬네요 14% 정도 준 다음에 어, 6.18 되돌림 선에서 지지를 계속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6.18에서 지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깨질지 말지 간당간당해요 꼬리도 막 달리면서 이탈을 좀 많이 해주는 모습인데 지표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과매수 어, 과매도 원 으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618선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스텔라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지금같이, 어, 지금같이 어, 바닥에서 반등을 준 경우에는 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가는 모습이 오히려 어, 좋겠죠 지금은 어, 스텔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주목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깨지고 나서 쌍바닥 형성하든가 아니면은 이후에 조금 이탈한 다음에 1.13 되돌림 지역에서 1.13 되돌림 구역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늘어볼 만한 그러한 움직임도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13 밭 1.13 쌍바닥은 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 패턴이고요. 1.13 쌍바닥이라고 하면은 어, 우리가 베어리시 사이퍼 패턴이라고 어, 할수 있는 그러한 패턴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 움직임입니다. 1.13, 1.13, 연장 비율,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어, 바닥 잡는데, 바닥 잡는데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네.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1.13 쌍바닥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트론. 트론. 트론. 마케팅의 제왕 트론. 트론은 얼마 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잖아요. 트론이 약 200% 가까이 올랐었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618 선인 24원, 24원, 24원에서 어 다시 한 반등을 준 뒤에 다시 한번 24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어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떨어져 가지고 24원에 도달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받아볼만 합니다 매수 받아볼만 하고요 여기서는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지표자제가 어, 매수가 계속해서 달라붙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급하게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어, 바로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24원이다 드론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봐야죠 그렇죠. 어, 지금,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27원 27원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여기에서 매물대를 조금 형성하다가 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자리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27원은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네요. 27원. 어, 빠지면 24원도 있으니까. 그죠 트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 이벤트를 많이 잘 활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겠네요. 트론. 트론, 나도 보고 있어야지. 트론도 봤습니다. 트론. 자, 마지막은 웨이브. 웨이브 보고 오늘 뉴스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아, 목이 아파서 소곤되게 되네요. 네. 목이 아파요. 웨이브 원화로 볼까? 비섬 거네. 비섬 비성, 비섬이니까 어, 달러로 봐야 되지. 달러. 네, 웨이브도 큰 상승 보여줬었습니다 한 400% 400% 가까운 상승 이후에 어, <웃음> 자 지지구간을 조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618 선에서 계속해서 어, 618 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8 0.5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네요 자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0.5를 뚫는다라고 하면은 어, 따라 붙어야 됩니다. 따라, 따라 붙어서 그쵸? 어, 이 돌파 매매 자리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죠. 그쵸? 어, 타겟은 물론 여기까지만 잡으면 되겠고요. 어, 이후에 타겟을 조금 과감하게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쵸? 여기서 ABCD 패턴을 활용해서 ABCD 패턴을 활용해서 어요 상승분 만큼 다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뭐 타겟도 잡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을 한번 볼까 가격 음. 자 6.18 어. 자 설정을 좀 바꿀게요 2.5원 3.1원 3.1원 2.5원 3.1원 어, 요 가격대에서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어, 상향 돌파 한다 라고 하면은 ABCD 패턴 ABCD 패턴을 통해서 목표값을 어, 여기 6.5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어, 그쵸 ABCD 패턴 같은 경우는 요 파동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활용하는 전략이긴 하지만 어, 일목에서도 일목에서 <웃음> 일목에서도 M파동에 대한 음, 엠파동에 대한 파동론, 그리고 가격론, 수준론을 통해서 어, 이러한 파동에 대한 목표값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ABCD e, 파트너이 아니더라도 어, 이만큼의 상승분만큼의 어, 가격을 충분히 어,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웨이브까지 다 살펴봤고요. 아,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도 뉴스 브리핑을 건너뛰었네요. 네, 그래서 아, 몸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어서 뉴스 브리핑을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누워있던 오스틴 선생님은 지금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목이 지금 칼칼해가지고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뉴스 브리핑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네, 3월 1일이네요. 네, 태극기 꼭 개양하시고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